<웃음> <웃음> 오늘 드디어 이제 봉따우를 가게 됩니다. 지인들 전부 모여서 이제 봉따우를 가게 돼요.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뭐뭐 아, 요 경도 가는 거예요? 네. 시안 노란 머리. 우리 하니요 하니. 네. 안녕. 우리 니니 응.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와 리무진. 아 좋은데. 내가 앞에 타야 돼. 와 좋다 근데. 와 짐도 밑둥으로 실을 수 있고. 형수아 오늘 뭐, 눈에다 뭐 했어요. 가시죠. 자완. 자. 자아 음악 틀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? y e u h t h u r e a good r e a g o o e a g o o e a good boy. a g y u g e g y u a g e g o b r a o y u e g b u a a g o g o g o g o g o g o a a a g g g d a g o 어, 어디야? 어디 내부 안에 어, 이렇게 바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. 어, 고급형 빌라단지, 로타, 로 여기야, 여기에요? 아, 여기에요. 우우, 네, 여기다. 오세요. 와. 오세요. 완전 좋아. 진짜.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. 들어오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저잘 당차지하고 있어. 가이데, 이 가이. 이 아빠는 아! 야. 저 ơi. 어, 어디? 나 야, 이쁘다. 응. 어? 어디 있고 안? 기구아카아다는거 네 남자방이 여자방 여기가 어디야? 공부기인데, 나랑 같이 야 된다 방이 몇개인데요 다섯 개 5개. 다섯 개잖아, 어. 형하고 어. 형님 한방나 어. 저... 아, 거실에서 잘도돼 어. 나는 방 필요 없어 이, 어차피 일하다가 나 해, 자야 돼 가자, 가자. 어. 어. 이야, 수영장, 여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, 바로 앞에는 저기 해변입니다 해변으로 옆으로 다, 따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수건 수건 줘 수건 줘 간다, 야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? <웃음> <웃음> 도망가, 도망가. <웃음> 자기가, 자기가 알아서 파자. 아, 안돼요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바이바이. 고생한다 얘들. 안 야, 안 돼. 좀안 돼, 안 돼. 전교 야 개는 안 돼. <웃음> <웃음> 어. 오빠, 오빠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고 있어. 네. <웃음> 아 여기 여기, <웃음> 여기 여기. 여기 안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여기. 좋아. 아 이거 못 먹었어 저, 저 못된 시누이 저거 저거 못된 시누이